구독자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요즘은 정말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날씨에 가면 딱 좋은 가볼만한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경북 여행지입니다. 경상북도 여행지 중에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 5곳을 추리고 추려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딱 좋은 경북 여행지. 첫 번째는 문경 봉천사입니다. 문경 봉천사는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봉서 2길 2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5,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문경 봉천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가시면 만발한 개미취를 보실 수 있는데요. 봉천사 바로 앞에 이렇게 개미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방문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미치라는 꽃을 몰랐는데 가을에 이렇게 보랏빛 꽃망웅을 터트리는 꽃입니다 개미치가 생각보다 키가 커서 서서 사진을 찍어도 얼굴 근처까지 꽃이 올라와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개미치 군락지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듯한데요 개미치라는 이름은 꽃대에 개미가 붙어있는 것처럼 작은 털이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봉천사가 있는 월방산은 해발 3 6 0 m 로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경치가 멋지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개미치와 같이 사진을 찍을만한 커다란 바위라든지 월방산의 풍경 그리고 소나무숲 등등이 이곳 봉천사를 사진작가 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봉천사 개미치 군락지를 돌아보고요. 봉천사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개미치 군락지까지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지만 봉천사 내부로는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개미치 군락지도 정말 너무 아름답지만 봉천사도 정말 아름다운 사찰인데요.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한 사찰이 있지만 사찰이 참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개미치 군락지도 주지 스님이 조성하신 군락지라고 하는데요. 사찰 내부도 정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가을꽃들도 예쁘고요. 약간 사찰과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야자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이색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고요. 참고로 개미치는 10월 초순이 지나가면 꽃이 시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을에 가볼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아기자기하면서도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문경 봉천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가면 딱 좋은 경북 여행지 두 번째는 예천 회령포 마을입니다. 예천 회룡포 마을은 경상북도 예천군용궁면 향석길 6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회룡마을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어, 들어가는 길도 참 예뻐서 걷기 좋습니다 회룡포 마을은 육지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낙동강의지류인 내성천이 태국무늬 모양으로 휘돌아 돌아서 모래사장을 만들고요 어, 그 위에 마을이 생긴 곳입니다 아, 전에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무섬마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구선마을 외나무 다리처럼 이곳에도 재미있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바로 뿅뿅다리인데요. 원래는 노후된 외나무 다리로 되어 있었는데 1997년에 예천군에서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다리를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맑은 내성천 위로 재미있는 뿅뿅다리를 건너면 회룡포 마을이 나오게 되는데요. 회룡포 마을은 경주 김씨 집성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모든 가구가 경주 김씨라고 하고요. 어쨌든 조용한 마을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회룡포 마을을 돌아보시면 되는데요 아, 곳곳에 즐길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로공원이었는데 나무로 되어있는 친환경적인 미로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길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아이들 놀이터도 조성되어 있어서 어른들은 앉아서 쉬고 아이들은 미로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성천을 보면서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마을에는 카페도 있고요. 민박도 가능해서 이런 조용한 마을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회룡포 마을은 마을 안에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회룡포 마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또한곳 있습니다. 바로 회룡포 전망대인데요. 회룡포 마을 주차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가면 장안사라는 사찰이 나오는데 그 위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회룡포 전망대가 나오게 됩니다. 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경사가 조금 있다는 건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할 듯하고요. 어쨌든 회룡포 전망대에 가면 지금 봤던 회룡포 마을을 위에서 내려다 볼수 있는데요. 회룡포가 왜 회룡포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전망대에는 정자도 있어서 멋진 풍경 보면서 쉬면서 가실 수도 있고요. 경북에서 산산한 가을에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예천 회룡포 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가면 딱 좋은 경북 여행지 세 번째는 문경 주암정과 경체정입니다 주암정은 경상북도 문경시, 삼북면 서중리 3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아, 입장료는 없습니다 주암정과 경채정은 고개만 빼꼼 내밀면 보일듯한 거리에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좋은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봉천사와도 멀지 않습니다 주암정은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체이가 선생을 기르기 위해서 후손들이 지은 정자인데요 성문 구곡 중에서 이곡인 아주 멋진 곳입니다 정자 앞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연꽃들이 자라고 있어서 여름에 가면 연꽃들과 같이 사진 찍기에도 좋아 보였고요. 주암정은 정면 세칸 측면 한칸의 장마한 정자이기도 하고요. 주암정은 볼거리가 많거나 아주 유명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가을철에 조용히 산책하면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라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은 주암정 앞에 이렇게 연못이 조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곳이 연못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던 곳인데요. 홍수로 인해서 물길이 바뀌면서 재방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못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주암정 내부에도 실제로 들어가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내부로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가면 자그마한 공터 뒤쪽으로 쉴수 있는 정자가 있어서 정자에서 쉬면서 힐링하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주암정에서 차로 5분 정도 이동하면 경체정이 나오는데요. 경체정은 청대구곡 중에서 이경인데요. 경체정도 정면 3칸, 측면 1칸의 자그마한 정자입니다. 조용한 문경의 금천과 같이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멋진 풍경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공경주암정하고 경차정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가면 딱 좋은 경북여행지 네 번째는 의성패덜드입니다. 의성패덜드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안기길 255-13으로 찾아가는데요 성인 5천원 어린이 3천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은 중소형견은 3천원 대형견은 5천원의 입장료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반려견과 같이 가도 좋고요 반려견 없이도 가는 여행지를 소개해드렸다면 지금부터는 반려견 주분들을 위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점점 늘어가는 반려견 환경에 맞춰서 시설을 조성해왔다고 하는데 크게 방문자센터하고 폐카페, 실내 도구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성 패덜드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반려견 동반 여행지 중에서 단연코 가장 좋았던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 않지만 의성 패덜드가 정말 좋았던게 반려견이 뛰어놀수 있는 반려견 운동장도 정말 잘되어 있었지만 반려견 동반 캠핑장하고요 반려견 동반 쉼터였습니다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게 숙백이나 캠핑 같은 거잖아요. 캠핑장을 간다고 하더라도 반려견이 묶여있는 신세가 대부분일텐데요 의성 패덜드 캠핑장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반려견과 같이 캠핑장에서 힐링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도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피크닉을 할 때도 반려견도 목줄 없이 쉴수 있는 것이 정말 이상적이더라고요 쉼터에는 방갈로나 평상 같은 시설도 있어서 원하는 타입에 맞춰서 쉴수있고요 참고로 반려견 동반 오토캠핑장은 4인 반려견 2마리 기준 1박에 4 5 0 0 0원이고요 쉼터는 숙박은 되지 않고요 대형 5만원 소형 3만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이 또이 도구풀이었는데 도구풀이라는 이름을 보지 않았으며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도구풀은 별도로 요금이 있긴 하지만 반려견이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물놀이를 하고요 뛰어놀고 싶어하면 뛰어놀 수 있고 캠핑에 피크닉까지 모두 다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오기에도 좋고요 새카페도 마련되어 있어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하기에도 좋습니다 반려견과 지금 같이 가볼 만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의성 패널도에도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가면 딱 좋은 경북 여행지 다섯 번째는 문경세제 반려동물 힐링센터입니다. 문경세제 반려동물 힐링센터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3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7,000원 반려견 6 0 0 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문경세제 반려동물 힐링센터는 반려견을 맡기거나 목욕시킬 수 있는 공간인데요. 제가 이곳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제 단풍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단풍 여행지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소개해드리는 곳이 문경새재인데문경새재는 사실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려견과 같이 문경새재에갈 수는 없지만 반려견과 여행은 하지만 문경새재를 가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 반려견을 맡기고 다녀오시면 됩니다. 반려견을 맡기는 게린이 집은 중소형견 기준 1시간에 5천원이고요. 하루 종일 맡겨도 2만원이라서 그리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요. 문경세제 반려동물 힐링센터는 반려견과 같이 할수 있는 글램핑장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글램핑도 가능하고요. 문경세제 반려동물 힐링센터에 방문했을 때 강아지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서 강아지들이랑 조금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녀석들 정말 신나게 놀더라고요. 반려견과 같이 글램핑을 하고 싶으시다거나 반려견과 같이 여행하면서 문경세제에 방문하고 싶으시다면 문경세제 반려동물 힐링센터에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가면 좋은 경북 여행지 다섯 아,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모두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이니까요 아, 참고해보시고 같이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